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그게숨 쉬어 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셋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빛이 너와 또 마주치길 바래 물빛의 하늘 내 맘의 수병선 파도에 손뜬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 on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내 상상 속엔 느린 내네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 눈빛 바다 그대의 상상처럼 푸르게